Learning and Speaking 10 Languages Alone. Korean Speaking Hyper Polygraph. Hyper Polygraph은 6개 이상의 다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17개 국어를 배웠는데요. 유튜브 검색에서는 약4 2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위그 보드리아는 24개 국어를 구사하는데요. 20년 전에 그는 미국 버클리 대학교 유학생이었으며 버클리 대학교 한국어학 교과서를 사서 공부했고 돈을 저축해서 한국의 서울과 경주를 여행했습니다. 언어의 개수와 정확성을 따져본다면 위그 보드리아는 한국어를 잘하는 하이퍼폴리그롯의 지존입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공, 어, 사람인 린디 보우트는 10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녀는 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안내물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와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사장님 딸인가 목소리가 비슷해서 한국인과 착각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브라질인 가브리엘 실바는 2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어, 그는 어디에 있던지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발음은 약간 어눌하지만 구사하는 언어 개수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네덜란드인 바우터 코드베너는 30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주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어휘나 문법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인 에드먼드 트라는 국외 국어를 구사하는데요, 한국어를 4년 정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인 베누스 안젤릭은 7개 국어를 구사하는데요. 한국인은 먹기, 걷기, 일하기를 진짜 빨리 한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어는 상당히 유창한 수준입니다. 대만인 핸들슨 후안는 8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구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싶다면 동영상에 대한 설명에 있는 url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